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이벤트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저는 어저께 에단의 특별 상자를 드디어 획득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벤트가 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을 때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새로운 이벤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주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9월 1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험가 분들이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을 하실 때마다 즐거우시라고 준비가 된 이벤트인데요. 정말 접속만 하셔도 이렇게 다양한 보상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보상이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4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벤트에는요. 방어구와 무기 의상 상자, 또 아리엘의 파편 200개, 반통 수박, 뭐한통 수박, 돌파 보구권 1000개 등이 보이는데요.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곳은 또 7일차와 14일차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두 구간에도 모두 블랙펄을 몇 백펄씩 드리는데요. 총 합해서 500 블랙펄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험가님들 이 14일차 접속 꽉꽉 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대사마 탐험 임무 이벤트 기간은 9월 1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대사막 탐험 일지가 초기화가 되는 날인데요 타이밍 딱 맞춰서 대사막 탐험 임무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보물찾기 같은 발굴 임무부터 다양한 사원, 탐험 완료 임무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다양한 보상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대사막 사원 완료 1회 시정제수 20분 한개 대사막 사원 3회 완료 시 전설 시면 엘리언 룬상자 3개 대사막 사원 5회 완료 시 시면 장신구 괴짜기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대사막 적재압 500회 시대사마카타임권 200% 20분 한개 1500회 시 에다나주와 5000회, 또 3000회 시 혼돈의 결정 500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발굴 의뢰가 있는데요. 발굴을 10회 모두 완료하시면 아래 룬상자 10개를 지급해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사냥 지원품! 뽑기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9월 1주차 점검 후부터 9월 7일 화요일 00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저녁 매일 저녁 6시부터 저녁 11시 59분까지 어, 이 사냥 지원품 뽑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냥 지원품 뽑기 이벤트 화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사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가지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네가지 아이템 모두 갓타임 어, 200% 3시간짜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아이템에는요. 사냥지원품 광희의 성수 초대형, 사냥지원품 행운의 둘마리 사냥지원품 광희의 성수 묶음, 또 사냥지원품 엘리언의 가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어 기억을 해주실 점은요. 가문당 하루에 한 번만 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이벤트, 또네 번째 이벤트인데요. 어둠의 개척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9월 1주차 점검 후부터 9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모험가님 우리 어둠의 개척자가 돼서 하둠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둠 전 지역의 지식 경험치 획득량이 1000%나 증가가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하둠을 탐험하기에 적시라는 뜻이죠 하지만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이벤트는 가문 파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또두 번째는요 혼돈 지역을 제외한 혼돈 지역을 제외한 하둔 전 지역의 지식 경험치 획득량이 1,000%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어둠의 개척자가 되보지 않으실래요? 네 이것을 끝으로 오늘 준비된 이벤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을 마지, 8월 을 마지막 주또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